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맹장수술 이후 장유착으로 천공 및 복망경 및그 원인인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19 가단 19127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쟁점.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. 망인의 기도 막힘으로 인한 호흡곤란은 기왕의 복부수술로 인한 장유착에 의해 장이 막히면서 다량의 부토를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내부적인 원인 즉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.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응급실 환자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발생일 오전부터 복통 및 설사를 호소하였고 119 구급차를 통해 이 병원에 내원하여 다량의 구토를 하였으며 그 이후 심정지 인지되었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F대학교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망인의 다량 구토는 장유착에 의해 장이 막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장천공의 원인은 그 이전 복부수술에 의한 장유착으로 장으로 혈액공급이 되지 않아 발생한 허혈성 괴사라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